아침표 프로덕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약간의 좀 짜증도 많이 나고 좀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영상 편집은 잘되가고 있나요? 늘 마음속으로는 좀 궁금했지만 못 물어봤어요 아 오늘 퇴근하고 오니까 어, 승기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 택배가 와있다고 엄마 언제 오냐고 그래요 어 무슨 택배일까? 택배 올게 없는데 주문한 것도 없는데 뭐지? 했는데 어 이렇게 어마침표 프로덕션에서 이렇게 이제 어느정도 작업이 돼간다라는 걸또 마음속으로 한번 느끼면서 어 사진을 이렇게 하나하나 봤어요 좀 마음이 또 내가 참잘 울컥해, 그죠?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랬어요. 너무, 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걸 또 작업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또 이게 마음속으로 또 하나하나 그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이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게, 어,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아, 이런 걸또 찍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고, 마음이 좀 이쪽, 저쪽으로 좀 복잡했어요. 이걸 어, 너무 깊어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정말 이런 거를 어디서 언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볼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아,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 촬영했던 것들 이렇게. 어, 처음으로 이렇게 받아봐요 이런 사진첩으로는 근데 카메라가 좋아서 그랬는지 정말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고마워요 어, 그리고 사실은 어, 촬영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많이 그큰 선물을 줘가지고 너무 어. 이렇게 감이 마음에 완전히 막꽉차 있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촬영을 해도 어... 비용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품권을 또 이렇게 보내왔어요 너무나 진짜 이거를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아들 한장 딸 한장 이렇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쓰기에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줬으니 안 받을 수는 없고 우리 애들 한장씩 주기로 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게 오니까 좀 우리 애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좀 너무 슬퍼, 마음이 좀 울컥 하는 게또 하나가 있다면 또 이렇게 영상 편지로던지뭐 어, 카톡으로도 어, 개개인이 다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승계가 다 전달해줘서 내가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빼곡하게부장의 편지를 또 보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어,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이런 그림 또한 어,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그림은 내가 어디에 가서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 한번 가져보지 힘든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남편과 냉커피 또 여기다가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게 어, 영상 제작이 아직 남아있다면, 작업할 게 남아있다면 어, 조금 천천히 어,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프로덕션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다른 다음에 또 인연이 된다면 은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